황고르? That's right! <웃음> This is Exodia! <azuria. 웃음> That's right! 좀 <웃음> 당겼죠 이 정도는? 앞승 딱 보면 이겼죠? That's right! 음... 칸고르 아무것도 못 뱉어네... 그러면 알 하나 나오겠고 둘알그 다음에 공룡 폭탄 3개 나오나요? 봉수 오빠 잘하겠네 뽕뽕뽕 와노오 칸보르가 일단 쎄죽나 그러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야, 죽었나? 오케이 잡았 딱들. <목소리> 뱀이라서 어려워. 황금 미군이 나왔는데. 음, 리드을 보던데. 아다 솔직히 다안 합치는게 좋은데 카드가 때문에 다 그냥 다 그대로 싸우는게 나은데 이것도 안 합치는게 좋은데 에라잉 무지성 맞춰버리기 퓨라지가 없어가지고 힘이 슬슬 아 이런 자식들은 개발라요 이런 뭐 무장 대도안는데무장도 봐야 되겠 무조건 이겼어요 마간, 마간니 오늘 잘라주 좋아. 나이스. 자르면 오래 좋아. 대답했습니다. 오, 훌쩍, 어? 견조 같죠? 잠깐만, 공격권이 안 좋은데. 어? 큰일 났는데, 이거? 설마 3분의 1로 여기 치겠어? 아까도 카드가 먼저 쳤는데. 아니야, 아니야. 뱀 쳤어, 뱀, 이거. 아, 아, 아, 이것도 아닌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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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드 안 까주길 바랄걸. 스니드 제발. <웃음> 자, 식이 뒤지라고, 이씨. 자 가게 침착가게침착가게 히드라 없어요 히드라 잽도 없어 지금 올바르 또또방풍이야 자리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치고 상대방이 치고 좋아 좋아 침착가게아이랑면 중독거 치는데 돌 발을 치고 더 치고 수박서버 가도 오오 2일 치는거 너무 달달해 너무 달달해 이거 미쳤어 이거 너무 달달해 침착하게 수박서버 불안 볼바르볼바르볼바르 골발에 미쳤네 골발에 미쳤네 어두운 분명이다 아, 공격구 너무 달달해 미쳤어 빰빰 골로 골로 골로 골로 골로 골로 골왜썩안되었어야 50파델네 50파델네 아작 짐작 진작 짐작 진작, 짐작하게 짐작 진작하. 사불가 합류 가이씨고거 26대, 28대, 29대 바지 개트럭인데 바지 미쳤네 그냥 설 <룰> 대접했는데 아, 글쎄, 달달하시자마자로붙니까 사실 갈라크론드가 나를 계속 도와줬어. 쟤한테 카드가 엄청 오고, 모든 게 시작됐어. 얼방. 우린 하나가 되어야.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어! 놀이 제목을톡톡기 해냈군요 아 그러네? 아 갈크구나?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음. 얘한테 다 가져왔어 이거 완벽.. 얘콤보덱을 가는데 아얘 약간 근데 무서운데? 쟤 뭐하네 후야 잘 먹을게 엘리자 어. 이거 당해도 이기는 거야? 긁혀도 이기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아? 긁혀도 이겨? 이거를 설마 긁혀도 이겨? 긁혀서 1뎀씩 줘서 이게 말이 안돼 어. 1뎀씩 1뎀씩 150대를 때릴 게 없잖아 1뎀씩 152대를 때려야 되는데 말이 안돼나 하루종일 싸우자는데 헤드디아가 버가 많아가지고 아 카드가를 왼쪽에 뒀어야 됐다 이거 생각했어야 했는데아 일반 카드가 왼쪽에다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 일단 묶어두고 패기 오늘 안에 끝나야 돼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네번 정도 이거 더 나와야 되는데 음. 한참 남았으면 안돼. 어, 다행이다. 어 불안 때리는줄 알았네 아직 간도 안왔어 아직 간도 안왔어 간도 안왔어 아직 간도 안왔습니다 어 좋아 아 이거 아 아비 어 아직도 아직도 아직 할수 있어 너에게 턴을 양보한다 이제 아 이거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아 불안 때문에 중간에 끊겼구만